안녕하십니까 생각의 근원을 바꿔라 네, 희망이 등불이자 지식의 불꽃 골드 디럭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네,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게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네, 계단을 한층 한층 한층 밟아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단을 한층 밟고 쭉 올라가는 거는 네네 어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계적인 성장이 조금 벌나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계단을 끝없이 올라갑니다. 끝까지 네 유튜브는 지킬 생각이고 네 일단은 앞어 뭐야 발설이 네 너무 길었네요. 일단은 오늘 알아낼 거는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여러분 혹시 프리즘 혹시 아시죠? 아이, 프리즘 스톤 말고요. 네. 실제 프리즘 말입니다. 아, 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죠. 프리즘은 유리와 같은 거예요. 네, 참 신기해요. 그게 보면 햇빛이나 손전등을 이렇게 딱 앞에다가 놔두면 이기에 프리즘을딱들잖아요 그러면 어 그리고 최대한 뭐 많은 색깔 뭐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색깔로 막 네네 어그 빛이 막 번창합니다 네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빛으로 보일런지 그 프리즘으로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그냥 저 자체를 프리즘으로 네네 지칭하고 있거든요 내가 열정이 너무 쏟아 오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배우려고 뭐쫙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 욕심 쫙 하고 막 하고 어,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네, 나도 나도 유튜브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그 중에서 나쁜 사람이 됐지 뭐 착한 사람이 됐겠지는 보는 사람 마음이겠죠 네음 그쵸 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이 가는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게 듣지 마세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알고리즘 뭐 선택을 받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영상의 대부분이 전부 다 알고리즘에 일단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지 모르겠단 말이야. 음, 그래요. 이 전편에서도 한것 같은데, 네, 컴퓨터의 세계는 네네 사람의 뇌하고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내가 어디로 칠지 모르는 4차원으로도 가고 3차원으로도 가고 1차원으로도 가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 공간으로도 또 간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컴퓨터도 똑같아요 컴퓨터에서 하는 거 그거는 네 단지 단순한 매개체일 뿐 무엇을 사용하냐는 여러분들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고 그대로 쭉 정진하세요 You got it? I got it. <목소리도> 감사합니다.